나 하고 싶어. 진짜 추천합니다. 여러분. <웃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 구지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식이까요 오늘은 이중턱 제거랑 턱 필러 생각 중인데, 어, 원래 이것만 하기로 했었는데, 이마에 지방 이식도 하고 싶어서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 아 어릴 때는 원래 더 볼살이 많았다가 지금 이게 빠진 상태인데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서. 이쪽이요? 네, 네. 사람들이 얼굴 보자마자 아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해주시니까 저는 아 빨리 빨리 빼야겠다 했는데 안 빠져가지고 이제 수술을 택하게 된 거예요. 어른들은 되게... 주위 또래에서는 이게 갸름한 게 예뻐 보이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나요? 얘기해서 하려면 좀... 미쳤다. 아,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빠진 상태인데 아직 이래서 빨리 그냥 빼고 싶어요, 확 빼고 싶어요 주변에서 뭐래요 친구들이 아 위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아, 물론 저도 많이 알아보고 결정한 거라서 후회는 없어요 친구들이 제 이름이 구지원이라서 구찌라고 되게 많이 불러요. <웃음> 기분은 좋겠다. 아, <웃음> 아 대초등학교 뵈면 호빵 회에 <웃음> <웃음> 상처 받은 적도 있어요? 친가집 결혼식을 갔었는데 그중 어른분 한 분이 너는 진짜 살 빼야겠다. 이런 소리를 해서 정말 큰 상처였어요. 수술 아, 해주실 원장 선생님아선생님저 이거 그냥 싹다뽑아줘싹 다. <웃음> 자, 이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고고싱 이제 병원 들어오셨어요. 긴장 안 되세요? 저 이상하게 긴장이 안 돼요. <웃음> 수술은 처음 하시어요 아, 눈 원래 쌍꺼풀 했었어 음. 맞아 두 번째. 쌍꺼풀은 수면 마취 안 하죠? 어 아, 그때 전 수면 마취 했어요. 오. 무서워가지고. 배는 안 고프세요? 저 배고파요. 계속 못 먹어가지고. 음. 잘 먹고 싶은 겹지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에 또, 또 소주가 소주.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요? 음... 없구나. <웃음> 좀만 기다리시면 이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아, 좀 유명하다. 되게 타자주 <웃음> <웃음> 보이니까 갈게요 <웃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괜찮아요?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네. 저 수술 끝나고걸어서 나왔어요? 네약수지를들리봤어요나잘안 네. 아, 들을 것 같은데? 이러고 산토지 <웃음> 평소에 주사... 아까 어떻게 돼요요네 아니 갑자기 이거 말해도 되나? 네. 요 아니 수술실에 누웠어요. 질문이 뭐였지? 질문이 뭐였어요? 주사요. 아 주사요? 응. 음, <웃음> 아직... 아직 맞지 않겠어. <웃음> 아니 저 주사는 사람들이 저 취향을 몰라요. 응? 어? 아 근데 이건 아직도 몰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잘 잤어요? 어... 나름 푹잔것 같아요, 혹시. 음. 어제 뭐 먹었어요? 수술하고. <웃음> 저 어제 친구가 죽끓여줘고죽 먹고 왔어요. 오, 좋은 친구다. <웃음> 좀 어땠어요? 좀 아팠어요? 아,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진짜 이게 이거 차고 있는 느낌만 불편했고 아픈 거는 하나도 없었어 어 어떡하지 이거 사투리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또 기운은 느게지좀보여야 약간 좀 보여야 들어갑니어어어 <웃음> 어, 어, 어떻게 어떻게 됐지? 그럼 바로 뼈는데 오! 오 살아있는데? 오 대박! <웃음> 어제 회복실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요? 음. 술잘 먹는다면서 어, 누가요? 본인이 그러셨어요? <웃음> <웃음> 어? 아, 미쳤다! 난 그런 일 모르겠지? 말이 너무 많으셨어 진짜요? <웃음> 인터뷰를 좀 해야 되는데 음. 저한테 시간을 안주시더라고요아 그냥 그런, 그런 거였어요? 아 근데 인사 말할 땐말해줬 여기도 좀.. 아 대박이네.. 어떡해? <웃음> 아.. 대박.. 와.. 와.. 대박! 잠깐나 <웃음> 맞아요? 아니 잠깐만.. 아 저.. 제가요? 원래 에이. 진짜 이랬잖아요 응 근데 언제 어떻게 되냐고? 그니까 <웃음> 아니 진짜 육대급! 어. 대박이다. 친구들 못 알아보는 거아니에요그니까요 아, 어떻게? 지금, 턱기이그니까저 원래 이렇게 살에 이렇게 냥저있었는데기 그냥. 저기, 그 그냥. 저기, 그냥. 그냥. 그냥. 저기, 그냥. 기그 그냥. 진짜로... 어, 하고 싶어. 진짜 진짜로. 진어하진짜어진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신기해!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 이제 드디어 풀고집에 가요. 너무 설레요. <웃음> 빨리 화장하고 꿈의 모습을 보고 싶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안녕하세요. 저 지금 완전 브이라인 됐죠? <웃음> 요한 달하고 2주 정도 지났어요. 땡김이도잘 착용하고 약도 잘 먹어서 지금은 붓기가 거의 빠졌어요. 얼굴라인이 여기가 되게 달라져가지고 만족을 해요. 이걸 하기 전에는 사람들한테 첫인상을 물어보면 어,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기셨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는 이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말 전혀 안 듣게 돼서 정말 만족해요.